거야 이런 일이 있는 건 너무 깊이 생각 말고 흔들리지 말자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사실 대부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아파 말고 너무 슬퍼 말고 있는 그대로 흐르는 그대로 그분은 때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길을 잃게 하시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외롭게도 하시죠 이런 일이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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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죠 그분은 때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외롭게도 하시죠. 이런 일이 있는 것 뭔가 이유가 있을까. 지금 이 순간 너무 소중해. 나이에 되지 않아도 주저앉을 순 없는 걸 지금 모른다 해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음 버리지 말자 그분은 때로 모여주고 싶은 뭔가 이